제목과 부제목이 포함되도록 크게 드래그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겠습니다.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해주시면 중앙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중앙을 대충 맞춰주시고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서식 탭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클릭하시고 3차원 회전을 먼저 클릭해서 미리 설정해 오블리크, 오른쪽 위 오블리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3차원 서식을 클릭하시고 색을 여기 뒤쪽이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에 흰색 배경일 50% 더 어둡게를 하겠습니다. 그럼 뒤쪽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너무 작게 생겼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8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오른쪽이 진한데 저희 프린트물에는 위쪽이 진하죠. 그리고 진하기의 색깔도 이렇게 많이 진하지는 않죠. 그래서 조명을 누르시고 균형있게를 선택해 주시면 색깔이 연해집니다. 이제 진한 쪽이 위로 오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20도로 하면 위쪽이 진해집니다. 닫기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홈탭에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비슷하게 눈대중으로 하시면 됩니다.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굵게도 해주겠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다 만드신 다음에 조절하시면 되고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굵게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서식 탭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선택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굵기는 조금 얇은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효과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더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클릭하시고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간격은 문제지와 비슷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로 해보겠습니다. 닫기 글자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모양이니까 컨트롤 시프트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를 위아래로 줄여주시고 글자를 바꿔주겠습니다. 한 줄이 되도록 도형의 크기를 고쳐주시고 글자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굵게 해주시고 좌우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삽입 도형의 하살표의 첫번째 하살표 오른쪽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굵기는 얇게 바꿔주겠습니다. 노란색 조조점을 약간 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더 비슷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시면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형 두개를 선택해주시고 Ctrl-Shift 눌러서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글자를 시작할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에 블럭을 씌우시고 모두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글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똑같은 글머리 기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방향키로 이동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맞춰주시고 굵게 해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모양이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 Ctrl-Shift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그냥 엔터치면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Shift키를 누른 채로 엔터치시면 됩니다. 조직계선을 클릭해서 Ctrl-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자가 연하기 때문에 테두리 선이랑 그림자가 연한 색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은 7 그대로 두시는데 색은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 주겠습니다. 닫기 적당한 크기로 변경해 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기호가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Shift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1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에 블럭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를 해주겠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한 줄이 딱 맞게 안나오기 때문에 도형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바꿔야 되니까 클릭해주시고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는 안에 내용이 없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굵게 해주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려졌기 때문에 크게 드래그해서 방향키로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다시 드래그 방향키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간격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제목의 크기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그냥 기본값을 썼는데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좌우가 굉장히 넓고 위아래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기본 프리젠테이션 값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맨 왼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화면 슬라이드 쇼가 4대 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A4 용지로 해주시면 좌우가 조금 더 넓게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제 전체를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비슷해졌습니다 디자인 페이지 설정에서 A4 용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채점상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보시고 모양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싶다 라고 하시면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비나면 해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시작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꼴이 바탕으로 되어있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꼴을 바탕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굵게를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적당히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탭을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얇은 두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다시 도형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누르시고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간격은 7을 주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홈탭에서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Ctrl Shift 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서 적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대량 생산을 클릭해서, 도형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가 눌러진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만 고쳐서 적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을 선택하시고 기울인꼴, 글자 크기를 비슷한 크기로 맞춰 주겠습니다. 굵게를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드래그하겠습니다. 원료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서식,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일, 두께는 얇은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Ctrl-Shift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Shift를 눌러서 도형을 하나 더 선택해주시고 Ctrl-Shift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아래쪽이 완전히 붙지 않고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방향키로 한칸 내려서 위아래를 조금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만약에 방향키로 움직이는게 너무 많이 움직여서 싫으시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하시면 미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좌우로 흔들리는게 싫으시면 a l t 를 누른채로 s h i f t 키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글자를 고쳐 적어주시고 도형을 크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2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로 고쳐보겠습니다. 방향키로 도형의 위치를 맞게 잡아주시고 화살표를 그리겠습니다. 삽입, 도형,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해주시고 드래그 클릭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주시고 다시 천연자원을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서 적어주시고 도형의 크기는 위아래로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 클릭해서 둘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적어주시고 좌우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도 조금 줄이시고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도형을 두 개가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트윗물을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테두리선에 갖다 대면 하살표에 더하기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크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보기 안내서는 체크 해제하시고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는 체크 없애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 해주시고 그림자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다시 눌러서 고품질을 그 체크해주셔야 그림자가 표시가 됩니다. 인쇄를 눌러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